우주 공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불길한 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우주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억 년 후의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주의 최후 예측은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로 첨단 관측 장비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우주의 운명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세 가지 이론은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이론은 우주 중력에 당기는 힘 때문에 우주가 바람빠진 풍선처럼 줄어들어 본래의 크기로 되돌아간다는 대붕괴 이론입니다 the end of the universe n a big fireball 항성 핵의 연료가 소진돼 빛이 사라질 때까지 우주가 팽창한다는 빅칠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냉각된 채최후를 맞습니다 a second possibility is actually kind of sad t h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마저 해체되는 격렬한 최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공기를 주입한 풍선처럼 우주가 터질 것입니다. much more dramatic than the big chill and just as f a t 어떤 최후를 맞든간에 극적인 결말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최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페서디나가 내려다보이는 윌슨 산 천문대에서 이수수께끼를 풀어봅니다.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은 당시 의 세계 최대 망원경을 통해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Hubble's discovery led to a whole new picture of the universe that it was a dynamic environment and <목소리> 허블의 발견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우주를 정적인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팽창의 시작점이 있다는 의미로 우주의 시작을 말합니다. That brought the idea forward that, hey. 빅뱅설이란 우주가 원자보다 작은 점에 갇혀 있다가 대폭발을 일으켜 현재의 우주가 됐다는 표준 우주론입니다. One common misconception about the big bang is that we can identify a point in space where the big bang occurred. But in fact, it's more appropriate to think of the big bang as a simultaneous creation everywhere of space, which is then continuing to expand to the present day. 우주가 빅뱅 이후로 계속해서 팽창해 왔다면 미래 어느 시점에는 팽창을 멈출 텐데 문제는 멈추는 방식입니다. 팽창이 멈는 여러 방식 중 하나는 중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팽창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 다시 한 점으로 모인다는 대붕괴 이론입니다. 모형 로켓 실험으로 대붕괴를 시연해봅니다 로켓은 빅뱅 후 팽창하는 우주를 나타냅니다. 로켓이 점화되면 추진력이 중력에 당기는 힘을 이깁니다 5, 4, 3, 2, 1. 엔진이 점화되자 로켓이 발사대로부터 치솟아 한동안은 중력에 당기는 힘에서 벗어나 가속합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고 올라갈 것 같지만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켓의 연료가 소진되면 타성에 의해 1m 정도 상승하다가 멈춘 후땅 쪽으로 당겨집니다 대붕괴도 이와 같은 현상으로 우주 전체가 빅뱅 지점으로 다시 당겨질 것입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우주가 빅뱅 직전의 상태로 돌아가 탄생과 파괴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붕괴 이론은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우주론자들이 우주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탱하는 에너지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새로이 발견됨에 따라 우주의 최후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이 생겨났습니다 우주 종말의 양상에 대한 단서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비스러운 한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블랙홀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최후를 예측하기 위해 첨단의 기술력을 이용합니다 하와이섬 화산 위의 천문대에서 우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주전쟁을 관찰합니다 해발고도 4,300m에 가까운 고지의 캥 망원경은 더 또렷한 우주의 모습을 보기 위해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도시 불빛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오염된 공기층보다 고도가 높아 최적의 입지입니다 환경이 척박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낙원입니다. So this is a remarkable location. But of course the air is v e 이곳 천문학자들은 에드윈 허블 이후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은 바로 우주가 얼마의 속도로 팽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팽창 속도를 밝혀내기 전에는 우주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해답은 과거에 있습니다. Astronomer <웃음> like myself uses a ground-based telescope as a time machine. We're looking back in t i m e to study distant galaxies seen as they were a long, long time ago. 엘리스 박사 같은 천문학자들은 과거로부터 온 빛을 포착합니다. 최첨단 기술력 덕에 최근에야 관측 가능해진 천체를 관찰해. 오래된 이론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들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 예견했던 이론으로 이것은 대붕괴 이론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체가 있으며 이 질량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중력을 지녀 빛조차 새어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 은하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X선을 방출하는 질량체가 발견됐습니다 백조자리에서 발견된 이것은 빛을 방출하진 않았지만 분명 그곳에 있었고 태양 질량의 7배에 달하는 질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이름이 없어 이것을 블랙홀이라 명명했습니다 블랙홀을 통해 대붕괴의 과정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항성은 빛을 내는 데 필요한 연료가 고갈되면 부피가 축소되어 밀도가 높아져 대붕괴 이론처럼 점점 더 많은 물질들을 끌어당깁니다 중력에 당기는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붙들리고 맙니다 심지어 빛까지도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측할 수 있으며 블랙홀을 통해 우주의 최후를 엿볼 수 있습니다. This b l And notice how it comes into a really beautiful circular orbit. Basically, the black hole trapped it into an orbit around itself. And that orbit becomes very circular as it gets closer. And now the penny will eventually disappear, go inside the black hole. What if our universe eventually collapsed upon itself? What if eventually all of the matter in the universe were enough To gravitationally cause it to collapse into one huge black hole then at the end you would end up with a big singularity so that's one possible future of the universe that we end up in a singularity we came from one we might go into one and that's one way you can look at it on a big macroscopic scale that black holes in some ways their physics is very similar to what started the universe And so that may be how we end up. 블랙홀들은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우주를 당겨 대붕괴를 초래하는 힘인 암흑 물질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을 우주의 접착제라 부릅니다. -1 So let's do some cosmology here. <웃음> with dark matter 이 uh, really 실험용 수조 속의 소용돌이는 암흑 물질의 당기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연두색 염료는 암흑 물질의 중력에 의해 와해되는 물질을 나타냅니다. The presence of dark matter acts as the focus for the gas in the u n i Now, if this was the only force in the universe, the universe would stop expanding at some point in the future, and eventually the universe would start collapsing. Gravity would eventually halt the expansion, bring it back together in a big crunch. This dark matter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galaxies in a finite amount of time. If, if we had to rely on the gravity of atomic matter to produce galaxies, we wouldn't be anywhere we wouldn't exist today to be able to ask these questions because there's 하지만 우주가 팽창 중이며 붕괴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현상을 주목합니다. We're s i n g e x p l o d i n a r s to t r f r i c h r e s p i r at the end of the lives of s t a r o o r sun. The that a r a v e e a t o r part 백색왜성은 간혹 주변을 공존하는 항성을 동반하는데 이 동반성의 파편이 백색왜성으로 떨어지면 폭발에 화려한 우주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영상에 나타난 폭발하는 항성, 즉 초신성을 우주 팽창 속도의 지표로 여깁니다. 초신성의 순간적인 폭발은 천문학자들로 하여금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줍니다. Essentially they are white dwarf stars that become nuclear bombs. They explode with a certain brightness and a certain length of time. It takes a certain amount of time for that brightness to dissipate. They are essentially standard candles. Any one of these will look the same no matter where it is in the universe. 문학자들은 초신성에서 방출하는 적색광선의 양으로 팽창 속도를 측정합니다. 팽창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광선이 더 붉게 나타납니다. When we study the spectrum of a supernova, we get indicators of its chemical composition, we understand the velocities a 초신성을 내포한 은하계의 팽창률은 우주의 팽창률을 알아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 know this because we can compare the velocities of galaxies with their distances. 팽창률은 우주가 언제 팽창을 멈추고 대붕괴를 일으킬지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단서입니다. 아니면 이 단서를 가지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앨리스 박사는 캑 천문대에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캑 망원경은 하와이의 화산 정상에 있고 박사는 다른 곳의 관측실에 있습니다. Hey, 라인스, 요한. Red, side, I I 요한 리처드는 캘리포니아주 페서디아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하와이의 캑 망원경으로부터 포착한 광선을 분석합니다. 외부 은하로부터 오는 광선 중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적색광선을 찾습니다. We can interpret that as a velocity as how much the, the galaxy is moving away from us. We can really interpret how the entire universe is behaving is expanding. 우주의 최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적색 편의 현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에 보다 선명한 우주 관측이 가능해진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가까운 은하보다 먼 은하의 적색 편이가더 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가속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할 천체가 관측되진 않지만 았 적색 편이는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력과 반대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주론자들이 이 반중력에 붙인 명칭은 암흑 에너지입니다. So when the universe was y o u n on the surface of the water are bound together by gravity. And a point about seven billion years ago, dark energy and gravity are pretty well in balance. But the universe continues to expand, the density goes down, and so dark energy starts to take over. And lo and behold, the universe starts to accelerate. Uh, so dark energy is now the dominant property of space. So the universe started out with a certain amount of energy, and we know, we're trying to understand how much energy there is, and we know the universe is expanding as it, as it moves outward with time. We also know now that the universe's expansion is accelerating, and we don't know is that acceleration going to slow down or not. We're still trying to understand that. So in understanding what's going to happen to the fate of the universe, we have to know how much energy is there, how much matter is there, 대붕괴 이론은 암흑 물질이 지배적 힘이라는 전제하에 도출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제 천문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보다 우세하며 우주의 최후도 극적이고 격렬할 것으로 봅니다. pulls apart solar s 우주를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는 암흑 물질과 우주를 해체하려는 힘인 암흑 에너지의 투쟁이 우주의 최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 우세하다면 대붕괴를 일으킬 테지만, 암흑 에너지가 우세하다면 우주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The expansion grows so strong t h 운명의 장난입니다. 우주의 구성을 촉진했던 암흑 에너지가 계속해서 작용해 우주를 바깥으로 밀어내 종말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실제로 우세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실제 팽창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The most remarkable feature of the universe is that it's expanding. Every galaxy is moving away from every other galaxy. We can illustrate that with this balloon. a s we expand it. We see that every dot drawn on this black balloon like the night sky is moving away from every other dot. But there s something else that we know about the universe, something else that we know about the expansion, that is that the expansion is getting faster. The universe is accelerating. The size of the universe is getting bigger at a faster and faster rate. We don't know exactly how fast it's accelerating, but if it's accelerating fast enough, then something really 콜드웰 박사는 암흑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험을 합니다. 차에 장착한 페인트볼 총을 사용합니다. 내리막에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않고 제동을 풀면 중력에 의해 내려가는데 중력은 우주를 떠미는 암흑에너지와 같습니다. 중력 때문에 차에는 가속이 붙으며 이때 장착한 총은 1초 간격으로 페인트볼을 발사합니다. 콜드웰은 페인트 자국들 사이의 간격을 일일이 재서 가속 정도를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 이 실험 결과를 이용해 중력과 암흑 에너지의 상관 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We started thinking about the Big Rip when it was discovered that the expansion of the universe was accelerating. The degree of acceleration is not known. And it's the subject of a lot of effort by astronomers today to try and figure out exactly how fast the expansion is growing. What is the past evolution of the universe in detail? And if we can glean from that, what is the future evolution of the universe? It's not known exactly how fast it's accelerating. There's some evidence that the acceleration is beyond a certain threshold. And beyond that threshold, there's a runaway effect that could take place and would rip apart the universe. Fantastic. I think we've got some good data. Excellent. o w we measure this. g r e a 5 f t 8 and 이 실험은 중력에 의해 가속하는 자동차와 암흑 에너지에 의해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I'm glad we got the long tape m e a s u 두어 번 간격을 측정하자 처음 측정치보다 7배 이상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가 우주에 있다면 1분 안에 시속 160km까지 가속할 것이며 10분 내로 시속 1600km에 도달할 겁니다. 우주에서도 이 실험 결과와 같은 정도로 가속과 팽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This right here is the data that I took with e r i t h e cumulative distance traveled by the car as a function of time. And that's beautiful. It's this nice parabolic shape. 콜드웰의 exactly uh, 계산에 따르면 지구의 중력과 우주의 반중력은 비슷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주의 팽창 가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높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I, is, 자동차 실험과 같이 우주도 꾸준히 가속한다면 수십억 년 후에는 우주가 완전히 해체될 것입니다. While well, the distant stars and galaxies will be pulled away from from each other, they'll be pulled away from us. But moreover, we won't have time to grow cold and lonely. It'll actually be pretty exciting and dramatic and violent. 원자가 해체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a r t planets are ripped apart, and even a are, are t 우주를 항해하듯 찻잔 내부로 들어가면 분자를 지나 원자들이 보입니다. 단단한 찻잔도 알고 보면 극히 작은 입자인 원자들의 결합 구조에 불과합니다. 원자들의 결합이 해체되면 분자 상태를 지속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립자 간의 연결이 허물어지며 찻잔을 구성하는 물질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콜드웰 박사는 찻잔이 해체되듯이 우주도 최후의 순간에 해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What you would see if you were standing on Earth or standing on some other planet that happened to s t i and t h e a t h e r r n e h i l l e r i h a i r s e 콜드웰에 의하면 우주의 최후는 수십억 년 후에 이르기에연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l like d we're trying to figure out what is the culprit or who is the culprit responsible for the cosmic acceleration. We think we know its name, we call it dark energy, but we don't know the modus operandi, we don't know exactly how it works. And what's needed is more information, more information about the physics behind the dark energy. We want to know exactly what it does and exactly what it's made out of. And in answering those questions, we'll be able to figure out exactly what is the fate of the universe. 이 외에도 우주의 최후에 대한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덜 극적이지만 동등하게 면하기 어려운 우주의 최후와 관련된 단서를 찾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며 팽창가속도에 따라 모든 물질이 해체되는 빅립이라는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느린 속도로 팽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주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추운 황무지가 되는 결말입니다. If dark energy turns out to be constant, a constant property of space and continues at the same rate that it is now, the universe will keep expanding forever. And it will be a very sad state, I think, in the end it just chills out. Everything cools down. 빅치를 비롯한 여러 이론들을 뒷받침할 근거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제공했습니다. 1990년부터 궤도를 돌고 있으며, 무엇에 방해도 받지 않고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담은 영상들은 정확도와 상세한 면에서 놀라운 수준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의 최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So here is an example of a, a very deep field that was taken by the Hubble Space Telescope, which literally, you point the space telescope at a single region uh, in space. And if you looked at this from a typical uh, ground-based image before Hubble was launched, first of all, it's, it's a, literally a, almost the size of a postage stamp. 허블 우주 망원경에 포착된 영상이 우주의 최후라는 수수께끼를 푸는데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through image processing with computers and differencing frames on, taken on different nights we can t 허블은 like 항성과 은하 외에도 우주의 주요 구성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을 관측합니다. 암흑에너지의 반작용이자 빅치를 초래할 수 있는 암흑물질을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을 우주를 하나로 응집시키며 빅립을 예방해줄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근처 은하의 허블 영상에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영상에는 사방을 둘러싼 은하들이 포착됐지만 실제로 거기엔 은하가 없었고 보다 먼 곳에 있는 은하가 빛친 환영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 때문에 중력렌즈 효과라는 빛의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먼 은하에서 온 빛은 항성과 암흑물질 때문에 우주공간에 생긴 굴곡에서 휘어집니다. 지구와 먼은나 사이에 암흑 물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빛이 휘어지고 빛치를 초래할 힘도 더 강해집니다. The gravitational lensing is a tremendous tool for the astronomer because we can measure the distortion in background g a and the light from these distant galaxies is passing through clumps of dark matter. What you look at is not really what's happening. Uh, it's a bit like wearing spectacles and not knowing that you're wearing them. And if you can tell how much that bending is occurring, you can map the dark matter and you can also see, well, if there's dark matter there, is the universe around that dark matter behaving the way it should given the gravity or not?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지배적인지 밝혀내면 우주의 최후가 빅칠이 될지 빅립이 될지 판단할 수 있는데 암흑에너지가 우세하다는 증거가 있지만 우세한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가 움직이는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지구에서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비행기의 속도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륙지점에서 착륙지점까지의 거리와 걸린 시간을 측정하면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성의 빛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이 걸려 지구에 도달하며 이 무렵이면 항성이 죽어 있을 정도로 먼 곳에서 왔기에 빛이 여행한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알아내는 것이 과학자들에게 남겨진 과제인데, 우주를 촬영한 영상을 보다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You couldn't even observe the galaxies that are in this image before Hubble Space Telescope was launched. So the the increase in our capability with technology recently has been astounding. It's enabled us to do things to chart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in a way that we never could have imagined. 도렷한 관측 영상을 이용해 팽창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If the universe continues to expand with time, then ultimately all of the energy sources, the nuclear furnaces and stars, would run out and die, and the universe would actually get very cold, and there'd be something called a big chill. 빅칠 이론에 의하면 우주 팽창으로 인해 지구는 춥고 외로워질 것이며 항성들 간의 거리가 광활하게 벌어져 시야에서 사라지고. 항성들은 소진될 것입니다. 결국에 우주는 냉각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이론을 제안한 아인슈타인과 허블은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Imagine what Edwin Hubble and Albert Einstein would think. if they were alive today watching the progress in the subject. You know, Einstein thinking about the expanding universe as a natural solution of his equations, but puzzled, you know, that the universe didn't appear to be changing. Edwin Hubble, desperate to measure whether the universe was slowing down in its expansion. In fact, you know, they were both wrong. It's speeding up. The time that Einstein developed the general theory 자신 스스로는 믿지 않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의이론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이 구를 이용해 빛을 이론을 시현할 텐데 구슬들은 빅뱅 후에 형성된 항성들을 나타냅니다. 암흑에너지는 항성을 밖으로 내몰고 암흑물질은 제동을 겁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지만 항성에 빛을 내는 원동력인 핵의 연료는 모두 소진하고 맙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핵의 연료가 소진돼 빛이 사라지고 지구는 동결해 생명체들도 멸종합니다. 인류 멸종 후 수십억 년이 지나면 은하들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새로 형성된 몇몇 항성들만 남기고 대부분은 멀어져 우주를 달구던 날로인 항성들은 죽어갑니다. 아무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한때 번성했던 자취만을 남긴 채 맹각된 폐허가 될 것입니다. Eventually if this keeps going if if nothing changes in the in the composition of this energy density, the universe will continue to expand forever. It's going to get colder and colder. and eventually even our neighboring galaxies will be receding from us so fast t so uh,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이 탐사선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자료를 분석해 우주의 과거와 우주의 운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은 언뜻 보기에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밤하늘에는 우주를 종말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대규모 과학연구들 덕에 우주의 최후를 비롯한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한층 더 다가섰습니다. 우주 최후의 양상은 이 다채로운 색상의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우주가 잉태된 초기의 지도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랍게도 우주론자들은 이 지도를 이용해 우주의 최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주 지도를 완성하는 인물을 띈 나사의 인공위성 WMAP의 것입니다. What we're l o o k i i e WMAP 블유맵은 like, like, really 21세기 위대한 과학 혁명 중 하나로 빅뱅 후 남은 에너지를 이만큼 또렷이 포착하기는 처음인데 이 에너지를 과학자들은 우주배경복사로 부릅니다. W맵으로 우주배경복사의 온도차를 측정하면 어떤 힘이 우주를 지배하며 우주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예측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The blue spots are regions in the microwave light that was produced b W m 을 통해 드러난 온도 차이로 물질과 에너지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광선의 패턴을 분석해서 물질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We o n m a, to to a p WMAP. 은 정확도가 높아서 온도 차를 1분0 0도 단위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덕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비율에 따라 우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we a s s e m b l e all those d i f f e r e n measurements and, and make a map of what like. the, uh, the t we can, we can h 그래프의 명암 대비를 높이자. W맵의 영상이 보다 또렷해집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공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최후에 대한 새로운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W맵으로부터 빛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가면 화성과 목성을 지나 빛이 지구에 닿으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토성을 지납니다. 우리 은하를 벗어나 그 빛이 지구에 닿으려면 230만 년이 걸리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지나쳐갑니다. 시간상으로 230만 년만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마침내 항성이 생성돼 빛이 생겨난 130억 년 전의 시점에 도달합니다 더 오래 전에는 사방에 초고열의 수소가스가 존재했었습니다 W맵은 이만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어떤 힘이 우주를 최후로 몰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W맵 덕에 우주의 마지막을 예측하기가 쉬워졌습니다 W맵의 정부와 천문학자들의 노고가 합쳐져 팽창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해 냈습니다 우주가 빠르게 팽창한다는 사실은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지지해 빅칠과 빅립 이론에 힘을 실어 줍니다. e now know from all the data we've had in the last 10 years t h s by a factor of 2 to 1 more dark energy than dark matter. So dark energy is the dominant constituent of the energy in the universe. 이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했습니다 the 단순한 시대는 갔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을 계속할 것이란 증거가 속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팽창할까요? We've made huge strides over the last century in learning something about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and its expansion. But we've now raised more questions in some sense than we've been able to answer. And so I think the next decade is going to be even more exciting. Astronomers have tons and tons of challenges that have been thrown our way by theorists. And we are rapidly trying to figure out how to answer all of these questions.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투쟁은 수십억 년에 걸쳐 계속될 것이며 우주가 최후를 맞이할 때 인류는 멸종한 후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우주의 탄생 과정과 진화와 최후를 밝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연구는 없을 것입니다 It's a never-ending quest, it's driving astronomy. What are the answers to these profound questions? The constituents of the universe, the nature of dark matter, and perhaps the biggest mystery of all, what is the ultimate fate of the universe?